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 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 3대 지수는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낯사이 3% 가까이 하락하는 등장 초반 하락세가 컸는데요. 특히 애틀란타연은의 GDP 성장률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하락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기대되는 경제지표 발표로 달러와 화 국채 금리가 하락하자 보합세까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다시 하락했네요. 원인은 오펙 국가들이 증상 규모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의 가솔린 재고 증가와 수요 둔화 이슈가 지속되며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52년 만에 최악의 상반기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가능성 등으로 씨름하는 동안 금융시장은 최악의 상황들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제 연준의 긴축 우려보다는 경기침체의 정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할 ISM 제접지수가 경기침체를 어느정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 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들께서는 님 HTS 화면번호 4 0 1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71% 매도 29%로 매수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원유는 매수 30% 매도 70%로 매도 우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87% 매도 13%로 매수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동안 장은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특히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1,000포인트와 11,8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오늘도 103달러와 112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780달러에서 182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전개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시장을 관망하시되 약세장이 계속될 가능성이 많지만 기술적 반등에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